주변을 둘러보시고 임산부나 교통약자가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? 모두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을 위한 배려는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합니다. 고맙습니다.